와, 냄새 너무 좋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한 가지 단점이 있네. 아니, 디자인이 너무 귀여워서 먹기 너무 아까워요. 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귀엽고 깜찍한 디저트를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바로 카페 오늘의 하루방르인데요 어, 하루방르는하드방 모양의 마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카페 오늘에서 처음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디자인 특허, 틀 세작, 그 다음에 건강 식재료까지 모두 모두 최선을 다해서 만드셨다고 하는데 이 식재료 같은 경우에는 제주에 천년 자료 있죠. 한라봉 말차 뭐 백년초등 당근등을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유기농 황설탕을 사용하셨고 방부제와 섬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우선 종류는 제가 정말 많은데 맛보면서 여러분께 설명드릴게요. 네 우선 제가 처음 소개시켜드렸거든요. 청정 제주의 좋은 식재료 이 저, 좋은 식재료의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8가지의 하르막내인데요 8가지 맛은 할라봉 무화과 크림치즈, 흑임자, 초코, 백년초 말차, 얼그레이, 그리고, 당근과 호두입니다 음. 우선, 저는 이거 받자마자 냉동실을 보관했고요. 어, 자연해 행동시켜서 드셔도 맛있지만, 에어프라이기에 180도에서 5분 정도 돌리시면 더욱더 바삭하고 안 촉촉한 하루방례를 즐기시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는 그냥 자연 해동시켰어요 얘가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우선 다 먹지는 못할 거고, 제가 대표적인 것만 몇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냄새 너무 좋다. 근데, 네, 여러분. 이게 한 가지 단점이 있네 아니 디자인이 너무 귀여워서 먹기 너무 아까워요 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도 맛은 소개시켜 드려야 되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아 마음 아프다 음. 음. 얘는 한라봉 맛이야 한라봉 맛와 한라봉의 상큼함이 입에 딱 들어오는데? 음.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한라봉 그 껍질 같은 게 과일 같은 게 촘촘히 박혀있어요 음. 달달하면서 상큼한 게 딱이다 음~~ 전 이거 자연해동 시켰는데 되게 쫀득쫀득하니 되게 맛있네요 음~~, 음 제가 제일 먹어보실 거는 무화과랑 크림치즈 들어가거든요 그게 바로 이거였어 이거 음. 어떻게 하냐고요? 요기 뒤에 보면은 이렇게 무화과가 나와있거든요 어? 그래서 얘가 너무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아 근데 너무 귀여워 와. 이거 에어프라이어 구우니까 겉은 되게 바삭바삭한데 속은 엄청 촉촉해요 음. 자연 해동하는 것도 맛있지만 요거 구워먹는 게더 맛있다 음. 당근과 호두 같아요 여기 호두에서 박혀있거든요 당근과 호두 같고 얘는 백년초 같습니다 백년초 음. 빨간 게 백년초 모양 얘는 말차 얘는 초코 얘두 개가 흠지아면얼굴이 같아요. 어.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게 하르방느 초코입니다. 하르방느 초코 있슬 옷을 입힌 거예요. 얘는 총네 가지 맛이 있는데 앞에 보이시는 게 말차, 백년초고, 그다음에 초코, 어? 얼그레이입니다. 얼그레이가 좀더 연해요, 초코보다. 이렇게 초코 총네 가지 맛이 있습니다. 얘또 한번 먹어볼게요. 저 백년초 먹어보고 싶어요. 이게 하르방느 일반 하르방느보다 하르방 모양이 좀더진해요 딱딱 어. 딱 봐도 크기도 크고, 하르방느 모양이 좀더 얼굴이 형태가 좀 달라져 있는 것같아 얘도 아니, 근데 진짜 먹기 너무너무 아깝다. 너무너무 귀여워. 와, 진짜 음, 음, 얘는 초코라서 그냥 자연해동만 시켰어요. 냉동실에 넣었다가 자연해동만 시켰어. 음, 되게 쫀득쫀득해요 그리고 초코가 그렇게 과하게 달지 않아가지고 음, 음. 되게 퐁싱퐁싱해 음. 색감이 너무 곱다 음. 되게 촉촉하고 부드러워 사르방네는 어, 프랑스 고메 버터를 사용하셨대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버터의 달달함과 고소함이 정말 잘 느껴지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먹었던 한라봉 있잖아요. 이 한라봉 같은 경우는 그 버터의 고소함과 달달함과 한라봉의 향, 상큼함이 되게 달라졌고 그다음 그 다음에 아까 무화가 있잖아요.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크림 씨가 안에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부드러워요. 되게 부드럽고 무화과 씹히는 맛이 되게 잘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르방드 초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마들렌 초코가 묻혀져 있어서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초코가 과하게 달않아 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안에가 되게 퐁신퐁신하고 쫀득쫀득한 하르방드입니다. 음, 그럼 다음은 제가 요 하르방 샌드에 대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르방 샌드는 총두 가지 맛이고요. 어 선물 세트를 구입을 하신다면 만약에 요런 상자에 상자에 두 가지 맛이 총 다섯 개씩 열 개가 이렇게 묶어서 온대요 맛은 우도 떡콩 맛과 제주 감귤 맛이 있다고 합니다. 아 안에도 진짜 되게 제주스럽지 않나요? 어 그럼 우선 디자인부터 보여드릴게요. 빠요 여러분,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아 진짜 너무 귀여워. 얘는 무슨 맛일까? 우도 땅콩. 우도 땅콩. 와, 땅콩의 고소함이 장난 아니다. 제주 감귤. 와, 요거 진짜 맛있겠다. 우도 땅콩도 맛있을 것 같은데, 어, 이, 이, 어, 이거 되게 상큼하니 되게 더 맛있을 것 같아. 그럼 얘도 한 번씩, 한, 얘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와 땅콩 맛이 엄청 고소하다 음. 땅콩의 고소함이 와 장난 아니야 그 상큼한 음? 제주감귤 그냥 음. 상큼한 걸더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얘가 더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 와, 이건 부모님도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와, 얘 진짜 원픽, 원픽. 진짜, 와, 진짜 물거린다. 그 쫀득한 마시멜로 크림에 그 땅콩 크림과 땅콩, 그다음에 대두 그 다음에 대주 감귤의 그마멀레이즈 그런, 와, 너무 맛있어. 음. 솔직하게, 제가 지금 먹어본 게 하르방르하고, 하르방르 초코, 그 다음에 하르방 샌드잖아요. 하르방르 샌드 1등. 어. 너무 맛있어, 진짜. 쫀득쫀득하고, 상큼하고, 고소하고. 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르방 샌드. 하르방르. 세 번째가 하르방 초코. 왜냐면 이거 두 개가 비슷한데 초코맛이 더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더 쫀득쫀득하고 아무래도 에어프라이 구웠기 때문에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 입맛에는 제 개인적인 입맛에는 와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얘도 같이 보내주셨거든요? 카페 온도에서 만든 감귤칩 얘는 지금 스마트 스모토에는 없는 거 보니까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가? 그래도 한번 주셨으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오 냄새봐 감귤! 제주 감귤을 이렇게 칩으로 만드셨어 진짜 맛있다 되게 상큼해서 아까 먹던 하르방네 요거 같이 얘랑 같이 먹으면 상큼하고 바삭하고 다을것같아 음. 이걸 다 먹는 건 저한테는 좀 무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정도 먹을 건데요 어 근데 너무 맛있어 입이 진짜 너무 맛있어 우리 제주도 놀러가면은 맨날 뻔할 뻔짝 그런 콜렛 이런 거사 오지 마시고 여러분 이 하르방이랑 하르방느 초코 이거 하르방 샌드 사 오시면 은 되게 센스 있는 선물 될것 같아요 어 담내 폴모도 좋을 것 같고 선물로도 좋을 것 같고 아 진짜 음 이게 꼭 제주도에 가야지만 제가 살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판매하고 를 있다고 합니다 그건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 놓을게요 와 여러분 이거 하나랑 아침에 커피 하나 드시면 은 진짜 맛있는 아침식 될것 같고 아니면 브런치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너무 귀여워 근데 먹기 너무 아까워 <웃음> 여러분 받자마자 바로 드시거나 아니면은 냉동실을 보관하시면 되는데요. 냉동실을 보관하신 다음에 하르방 샌드랑 하르방 그 초코 같은 경우는 자연 해동해서 드신다,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하르방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어프라이 어 180도에 5분 동안 그거 드시면은 겉은 바삭하고 안에는 엄청 촉촉한 마들렌, 하르방르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역시. 음, 역시. 카페 오는 거같습니다그 아세요? 카페 오늘이 제주도를 대표하는 하르방 디저트 전문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놀러 가시면 한번 들려서 사진도 찍고 이런 것도 맛보시면 기분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너무 귀여워. 우리 은비도 귀여워. 안녕.